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방 타일 찌든 때 없애는 저만의 꿀팁 1분 영상을 공개할게요. 저는 주방 타일 청소할 때 인덕션 스크래퍼를 이용해요. 벽 타일에 묻은 이물질, 오염물질이 한 번에 싹 긁혀지고 타일은 손상되지 않더라고요. 천연세제나 독한세제 다 써봤는데 그것들보다 시간이 훨씬 절약되고 간편하거든요. 그래서 인덕션 청소할 때벽 타일도 청소하고 베란다에 있는 가스레인지 상판도 같이 청소합니다. 벽 타일 찌든 때 청소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인덕션 스크래퍼 사용해보세요. 단 유광 타일일 때요. 무광 타일은 기스가 날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. 오늘 준비한 짧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